좋았어요. 아무도 안 들었나? 아이고, 엄마. 엄마? 엄마, 거기서 뭐 해? 무섭게. 불도 안 켜고 거기서 뭐 하셔? 엄마, 나 피곤하니까 먼저 씻고 잔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밥안 먹어. 음. 여보세요? 아빠? 아직도 안들어오고 뭐해? 또술 드셔? 임마 아빠가 술고래야? 어? 옆이 여자 목소리? 여자랑 술 먹어? 엄마한테 이른다? 각오해? 지선아, 너는 네 엄마 목소리도 까먹었니?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안그래 여보? 하여튼, 아빠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엄마랑 장례식장에 있다. 새벽에나 집에 갈거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있어 어 알았어 이만 가봐야겠다 못내속 잘하고? 니네 오빠 오면 알려주고 끊는다 어...알았...어... 알아... 어... 무슨 소리야? 아빠! 엄마랑 같이 있다고? 아빠! 아빠! 그럼 거실에 있는 사람은 누구? 얼굴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디가니? 아 어, 그... 어, 저 말야... 잠깐 편의점 갔다 올게. 뭐살게좀 있어서... 그, 지선아, 여기서 뭐해? 무슨 일 있어? 오빠! 우리 집에 말이야! 우리 집에 엄마는 아빠랑 같이 있다고 하는데 엄마랑 닮은 여자가 베란다에 있는 거야! 흠,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동생이 헛것을 본것 같아. 네, 아저씨. 죄송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기 베란다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된거지? 오빠, 난 분명히 봤다고! 지선아, 혹시 너, 너도 본거야? 그것을? 오빠, 그거라니? Thank you.